게임을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죠? 여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선톱이 <웃음> <웃음> 근질근질하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 이동 h 캐시 u 명령만 내려주 p what up, w h 숨이 뉩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처리해 주지. 이동하게. 빨리 빨리 파버려라. 마침내 어! 억수로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림자 분신술을 보여주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흑마 막았다. 무슨 일이 있나를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 은밀하게 이동. 안녕. 우리 필요해? 전의 명예를 수호하건. 아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날씨, 비를 갈망한들. 암살 타겟 확인.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바쁜 <웃음> 몸이다. 뜻을 따라주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건성을 <웃음> 안겨지마!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허를 위하여! 네가 원한다면... 바람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사냥 시간이... 내 것이다. 내마이의 정수를 보여주지 살고 싶다면도망쳐내나이 불렀느냐 다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다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이 불렀느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을 따르겠다 나의 도기가 피를 원한다 전부 상대해주마 컨정을만기지마 그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네. 아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하나. 네. 아군 병력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 되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두더지 왕국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바라시는 대로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설명은 됐어 움직인다 이상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바라시는 대로. 무슨 <목소리> 얘기를? 설명은 됐어. 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엔젤 이상무. 어? 무슨 일입죠? 엔젤 이상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전군 공격받고,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좋아 좋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웃음>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가 끌어오르고 있다 뭐야 뭐야 뭐야 알겠어